경고이 영상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겁니다 여러분들은 꼭 안전하게 준비물을 챙겨서 채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혼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또 채집을 왔어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면서 특별한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시도를 안해봤을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좀 귀찮아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 진짜 형 그냥 이복장으로 왔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도기도 없고 뭐 삽도 없고 장갑도 없는데 아 장갑은 솔직히 실수했어요. 장갑은 가져왔어야 되는데 도구를 딱한 가지만 가지고 이제 채집해 올 건데요. 바로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 이거 광고 아니에요. 광고 아니고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이 바로 나무젓가락입니다. 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로 과연 채집이 가능할까? 치질 될까 했어요. 그래서 한번 오늘 제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 있는 나무 괜찮은데요, 좀. 아 이거, 자, 이거 나무가 좀 커요, 되게제발 이만한데 280 정도 되거든요, 280? 근데 나무 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. 제가 한번 이 나무를 들어볼게요. 아 이거 나무, 이 삼각대를 안 가져가지고, 아 진짜 준비를 안 챙겨왔네 진짜. 잘. 여러 번 해봐서, 아와 <웃음> <웃음> 와 여기 지금 살짝 경사가져가지고 채집 힘들어요. 근데 일단 나무젓갈으로 어 진짜 될려는지 모르겠는데 오 어, 이거 나무 괜찮다 이거. 자 이렇게 어. 어. 과연... 어자 여기도. 해볼게요 이렇게. 오오 오, 여러분 여기 무뭐 나왔어요. 우와 개미 개미 나온다. 오,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. 이 지금 보이세요? 거미 한 마리 나왔어요. 우와 아직도 동네 안 하고 있네 근데. 야아 오. 야 음. 아. 오. 어 아무것도 없어. 어 여러분 여기 좀 부드러워 보이는 나무 찾았어요. 오, 우. 우 뭐야? 오, 구멍이 있는데요, 여기? 어? 뭐지? 이거? 아. 네. 아, 나무조로 부러졌어. 아, 진짜. 아, 역시 이거 나, 약하네요 하지만 저방 있죠. 왜냐면 여분을 하나 더 갖고 왔거든요. 온 나무가 어디에 실려나. <웃음>